자 파일 세 파일하고요 파트로 들어오죠 먼저 이제 정면에 스케치하겠습니다. 음 홀을 하나 그리죠 중심점 홀어요 두 점은 예, 수평선 주시고요 치수는 일단 245.20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 봤어요 어 부채꼴 호의 어떤 중심각 있죠 요걸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의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60도 한 바퀴 돌렸을 때2 파이 알이죠 원의 둘레가 그러면 중심각이 얼마일까 그쵸 그렇죠? x 그 다음에 l 고의 그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파이알 e 알고 있고 엘도 알고 있으니까 x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x가 이쪽으로 넘어 오고 y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실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음 999.6 곱하기 3 6도 나누기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245.2 하면 약 46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? 자 이렇게 되도록 한번 음, 해보자 요 각도 있죠 솔리드 옥스에서는뭐 수식 눈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러셔가지고 계산식이 199.6 곱하기 36도 곱하기 36도 나누기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음 245.2죠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 46.64도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호의 키를 한번 구해볼까요 점 찍고 점 찍고 호 하면 199.66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자다이 나오죠 자얘 가지고요 그냥 바로 판금에서요 베이스 플레인지 하겠습니다 이렇게요. 저는 일단 반대로 가겠습니다. 이 길이가 t는 1.6t가 되있고요 그리고, 뭐, r값은 상관이 없습니다. 뭐, 넉넉하게, 뭐, 이 정도로 줄까요? r값 필요 없으니까요. 이 길이가 39.7이 되겠습니다. 스케치가 위에 있게끔 하면 될것 같아요. 됐죠? 음. 39.7이죠. 자 이렇게 하시고 k 변수 값을 저는 1로 주겠습니다. 1로 하면 전개 했을 때이 길이가 똑같아집니다. k 변수 값. 오케이 하죠. 됐죠. 자 그러면 일단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. 펼치기 하겠습니다. 그랬을 때 길이를 한번 재 볼까요. 이게 199.6이 되는 거죠. 됐죠. 다시 한번 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겠습니까? 어, 일단은 여기다 이제 구멍 먼저 깎고 구멍을 뚫어야죠 그러려면, 어, 표기를 하겠습니다. 자, 고정면은 이면을 잡죠? 잘안 잡혀요. 그럼 모서리 잡으세요. 모서리 잡힙니다. 하시고, 오케이 하면, 이렇게 전개, 펼쳐진 거죠? 그 다음에 이면에다가 스케치하죠? 스페이스바, 핀박로올까요 수주로 보죠?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나요? 형상이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. 이렇게 보겠습니다. 됐죠? 이렇게 하겠습니다. 자 빠이 나왔어요. 해가지고 돌출 컷을 하는 거죠. 두께 링크하시는 거. 자르면 뒤집게 하면 바깥쪽이 잘려나오는 겁니다. 자 오케이 이렇게요. 자, 계속해서 이제, 어 구멍도 파보겠습니다. 기본형 구멍을 하지 마시고요 피처에서 구멍 가공 마법사로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형태가 이제 카운트 싱크죠. 어 싱크고, 각도는 9 0도고요 싱크의 지름이 네 9.4, 6.1입니다. 9.4, 6.1 음 깊이는 관통하면 되겠죠 자 위치 3스케치라는 걸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개 할까요 자 그런 다음에 어, 보조선을 하나 대충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선상에 하나 더 그리죠 이쪽도요 하나 그리고요 음뭐이 선도 하나 그릴까요 요렇게 어 이. 세개의 선은 반드시 평면상이 있어야 겠죠 평면상이 있다 하시고 이 선하고요 이 선하고는 직각관계 만드시고요 모서리하고 직각관계 만드시고요 당연히 요선 어, 같은 경우는 요 모서리랑 평행관계 있어야 겠죠 음. 뭐이 정도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개의 선은 보유선을 바꿔버리시고요 자 치수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뭐, 53.1? 그렇죠? 여 꼭점에서 이 선까지 거리가 53.1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13.4인가요? 예. 선의 13이 선의 길이는 13.4. 그리고 이 모서리하고 이선의 거리도 13.4가 되네요. 뭐,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겠죠? 자 오케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하면 되죠 어, 접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판금에서 실제 전개 이게 이제 전개했을 때 길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예. 그렇죠 자 접어볼까요 접기 선택하시고요 오케이 하면 이렇게 접히는 겁니다 k 벡터 값을 1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접었을 때나 전개했을 때나 길이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거의 길이는 190 9.6. K, k 값을 0.5로 주면 아마 다른 값이 나올 건데, 요렇게 모델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맞죠? 그렇죠? 뭐 펼치기, 이렇게 하면 되겠죠? 뭐, 도면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, 도면 오셔가지고, 그죠 아, 제가 저장을 안 했죠. 아직까지. 어, 제가, 여기, 지금 바텀 화면에, 자, 요 자료를 통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덮어쓰기 하죠 한글을 도면작업에서 모델비로 가져오면 되겠죠 음 전개대로 가져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와서 치수 음,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뭐 어, 그렇죠. 돌리면 되겠죠? 그뭐 그렇죠? 90도 이렇게. 그 그렇죠? 어, 이런. 그죠 잠시만요. 예, 선택하시고요. 여기다 90도, 뭐,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아이고, 마이너스 90도가 되어야 되네. 뭐,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, 치수를, 어, 기입해서 작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솔리드웍스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죠. 그렇죠? 그렇게 하시고, 어, 요 파일 있지 않습니까? 어요 파일을 스텝 파일로 제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저는 지금 솔리드웍스 2 0 2으로 하고, 있음, 2023으로 하고 있습니다. 스텝 파일로 해가지고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. 예, yeah. 수고하십시오.